예, 어제 대검찰청에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전 장관이 사임하기 전에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공수처 설치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공수처 설치 반대의 논리로 들고 있는 것은 공수처장이 정치적으로 중립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원인 법원 행정처장도 믿을 수 없다 다른 야당도 야당이라고 부를 수 없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법원에 대한 모독이자 자유한당 외의 다른 야당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그나마 자유한당 외의 다른 의원들이 진행한 정책 질의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지원 의원님이 감찰기능 강화에 대해서 요구했을 때 윤석열 총장은 기대수준에 못 미쳤다 강도를 올리겠다라고 답변을 했고 더 나아가서 정성호 의원님이 법무부의 1차 감찰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에도 동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은 설치에 찬성하며 부패범죄 축소에 유의미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과감히 실행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고 계시고 윤 총장도 국민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언론 앞에서 약속한 만큼 검찰이 이번에는 정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서도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 수사 결과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합니다